이거 그대로 자료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대로 쓰세요 메뉴라는 것이 시대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정의가 바뀌어왔다 60년대는 주로 차림표 정도의 의미였다면 70년대 들어오면 이제 마케팅과 관리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관리 개념이 가미된 차림표였다.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차림표 개념은 삭제됩니다. 거의 약해져요. 그리고 강력한 마케팅, 그리고 내부 통제 도구로 메뉴가 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 통제라는 얘기는 음식을 만드는 그 레스토랑 내에서의 어떤 관리 관리되는 관리 통제 도구고 이제 외부로서는 어떤 고객에게 마케팅의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과 연결 대화 고리다 이 말입니다. 대화 고리다. 그러면은 이게 이걸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뭐 판매 도구, PR 도구. 그러니까 사실은 메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메뉴가 그냥 음식 이름만 딱 써져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중요한데,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뭐, 어느 식당의 얼굴이고 결정체다. 그래서 메뉴를 중심으로 어떤 구매나 음식,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원가 관리, 뭐 모든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메뉴가 관리되어야 된다. 자, 메뉴 분류를 좀 한다면은 이렇게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및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우리 크게 이렇게 메뉴를 구분을 좀 해보자. 자, 탑을 떴듯 밥을 또떠 우리말로는 정식요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알라카르트 메뉴 우리말로 일품요리 일품요리 그 다음 이 두가지 장점을 혼합했는 콤비네이션 메뉴 콤비네이션 메뉴 그 다음 뷔페 메뉴, 뭐 연회 메뉴,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타블도또 알라카르트, 뭐콤비네이션 메뉴, 뷔페 모르는 분 없을 거고, 뭐 연회에서 메뉴, 자 어떻게 이게 구분을 할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 짚고 넘어가자.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따라서는, 뭐 이런, 아침 메뉴, 뭐, 점심, 저녁. 그 다음, 아침, 점심 사이에 요즘, 뭐, 응? 한 끼로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뭐, 뭐, 브런치, 뭐, 이러면서 메뉴, 이름도 나오고요. 계절별로, 뭐, 계절 메뉴, 뭐, 이런, 이름도 있는데, 뭐 어찌든지 이름은 많지만은, 앞쪽에 우리 얘기했던, 이, 이제, 메뉴. table.t, 정식열입니다. table of the host, 이런 뜻입니다. 유래가 이겁니다. 자, 여행자들이 도시락 사가지고 여행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럼, 갔어. 숙박시설에 머뭅니다. 자, 머물었는데, 문제는 잠만 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 그래, 그 먹는데, 먹, 먹을 때,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그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숙박시설의 주인이 먹는 식사에 그냥 숟가락, 젓가락 하나 얹어서 식사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of the h o s t 호스트 가페나 집에 뭐 남자 주인이 잖아죠 바깥 주인의 식탁에 그냥 식사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여행자가 고객이 고객이 음식을 무슨 음식을 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여관 주인에게 있는 거야 여관 주인이 먹던 음식을 그냥 먹고 한 끼를 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답을 도토정식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자가 고객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런 거를 주세요, 해주세요, 요구를 하고 아니면 여러 개 음식 중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이 가지면은 이제 정식 메뉴가 아니고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게 타을도트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 타을도트 넘어갑시다. 자 정식요리라는 것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음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각각 요리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인이 만들어 준 음식 그대로 뭐 순서대로 나오든지 한꺼번에 나오든지 그냥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음식 정해진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이게 정식 요리이다. 그러니까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디저트나 샐러드 종류를 갖다 선택할 선택권을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 주로 풀코스로 주인이 만들어준 음식 그대로 제공되는 형태가 우리가 정식열이 탑을 돕더라고 합니다. 어? 아이고, 어, 뭐 고정 메뉴, 사이클 메뉴가 나오겠나? 어? 그러면, 다시, 정식이리에 이제, 뭐 어떤 대칭,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했나 고객이 주인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타월도 트는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주도권을 가질라 그러면, 선택권을 가질라 그러면 이 정식열이 아니고 탑을 도트가 됩니다. 됐죠? 그럼 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식열이 여기서 잠깐 좀...